누군가는 옷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누군가는 썸녀에게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는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몸무게 때문에 어, 가지지 못할 때 여행을 가는데 조금 더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등등등 다이어트를 하곤 합니다 네, 이 모든 상황을 가진 상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다이어트라는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겠지만 매년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매년 실패를 하더라고요 아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살이 찌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블로그에 매일매일 뭐 먹고 체중을 재고 제 이제 몸사진을 찍고 편집을 하다보니까 한달 이상을 가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영상을 이렇게 찍은지 찍고 지은게 찍은 벌써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1년 전이맘때로 영상을 찍었는데 편히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막 블로그가 아닌 브이로그 방식으로 다이어트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자의로 살을 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어, 관종기가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브이로그를 기록하면서 해보려고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체중을 한번 재볼게요 일단은 지금 무게는 이렇습니다 네, 128.3kg. 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안 빠지는 살들이 빠지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욕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대신 살을 아 이렇게 열심히 빼라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 뭐 사실 많이 해보긴 했지만 네, 이런 방, 방법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살을 빼는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어, 사실 실제로 보면 살이 더 쪄보이는데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광각 렌즈가 사실 인물용으로는 별로 안좋은데 그 이렇게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